맛있어 어 우리 쓸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마지막 거를 잘 몰라서 보기로 해놨어 음 좋네 보기 좋네 내가 잘 모르겠어 맞지? 음, 음. 어. <웃음> 저는 팔을 해줘야 된다거아니까어 팝니까? 이거 왜팔내고이 새끼야 무지성이 치러! 아니 아니 이 새끼 못해도떠오르는데 <웃음> 마지막 2, 고 3개 어? 캐민 어, 그냥 운전만 해주세요 우리. 네 <웃음> <웃음> 운전만 해달라고 다팔아게요 야.. 영동이 잘 친다 <웃음> 전반 넣은 <웃음> <나는> 게 후반 <웃음> 야 오늘 어, 무조건 100개 는들어르네와아 <웃음> 80개 못 뺏는데 <웃음> 80개? 양서치씨 와가지고 <웃음> 이거 80개를 친다고 <웃음> 그건 아닙니 너무 많이 갔으면 다시 있만네0개 만들어졌어. 만어는데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좋네. 최대한 여기 사람 묵기 좋은 데 어디 있습니까? 네? 사람 묵기 좋은 데. 여기 많다고. 바로 <웃음> 엄청... 가야 되는데 일단. <웃음> 뭐뭐니까 사람 묵기 좋은 데 어디 있냐고. 아, 어아파팅만 실수 안 했으면 진짜 계속 퍼팅을. 근데, 근데 뭐? 여기는 네. 정비를 너무 오래 안 해요. 어, 정비... 앞전에 왔을 때도 네. 막 정비한다고 막 맞아. 공치고 맞아. 있는데 막차 왔다 갔다 해서 막. 이 정도면 원래 이렇다 생각해야죠. 생각해야죠. 네, 네, 네. 여기 1호부터 4호까지가 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오른쪽 네. 해저드네요. 오른쪽 해저드, 자주 오비 그린 주위에서부터 해저드. 조리 네, 안전하세요. 내리막에 짧다 이거. 무조건 톤 여기 무슨 누리홀? 네누리고 지금 어... 지금 1홀부터 8홀이. 역시 그린이 없는 홀이네. 여기 스크린 있는데요. 1호부터 1호부터 8홀이잖아요. 네, 가온이 먼저 넣고 그다음 누리고 음. 누리 마루도 한 번씩 스크린에 깔아놨다면서러던데요 놀리부터 네. 말, 그, 응? 지금 우리 거꾸로 도는 거잖아. 응. 이게 1호래거든. 응. 뒤에서 꽃이 좀놓을까저 사람 그린 올라가서 이빨 떨려갖고 원호시켜보세요, <웃음> <워동시켜> 형님. <웃음> <웃음> 네. 그럼 귀팡 놀릴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안 빠져서 장인에도 빨리 못 가요. 앞에 아. 놀 우리도 아, 문제가 아. 하나. 지금 들었다 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아, 저들었다 아, 힘들었다. 제가 힘들었다. 다 아, 힘들었다. 힘 아, 힘들었다. 아, 힘었다 아, 힘들 아, 힘들었다. 아, 힘 아, 힘들었다. 아, 아, 힘들었다. 아, 다 자. 못 봤다. 아, 안 보였네. 솔스 아이가. 왼쪽으 오비 아니야 오비? <웃음> 어, 그러니까. 아. 사모님 말씀대로 약간 굴러서 내려갔는데 오비예요. 죽겠네. 죽겠네. 안 죽은데요? 아닌데 안죽딱 사면돼. 내기 아니 우 <웃음> <웃음> <이게> 토토 오비잖아. 그래? 토토야. 초토 오비. 토톨이토 스크린 토맞아 스크린 초토 오비. 이거 저거로 무 박해 다니 고. 볼! 저 아, 아, 아, 아. 아니 저 저분들 들어라고. 요 잘 봐야 되겠잘맞아 돼. 잘아니 제일 잘 먹는데. 제일 먼저 <웃음> <racket. 줬네. 호흡. 웃음> 나이스 나이스. 거 해저든. 해저든 해저 응. 동데 따라가야겠다. 해저든. 이제 다츠다아 나. 이제 터진 나아 저기 해 아니, 그리고 어떤 그림은 써져 있어요. 뭘 이건데? 근 이거 똑같이 같다. 제자, 시신 분한테 뭘 이거는 주면 어쩌면 저는 한 개도 못봐놨 지금. <목소리> 아, 그러고 래 <들어볼래? 목소리> 한 다리 더 벌리라 더 많이 벌리라 다리 벌리라고 옆으로 양옆으로 벌리라고 이몇 분이죠? 몇, 몇, 몇 미터죠? 220. 어. 아 어, 어, 이거 걸어가면 음. 일단 오비는 아니요. 못 썼다.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형이 뒤에 티 빠졌어요 여기 나이스 어. 드록 nice <웃음> 거긴 어디요? <웃음> 이좀 틀어줘 네. 음, 음, 음. <웃음> 음, 음, 술이 찌악이네 아, 미쳤어, 이거, <웃음> 이거 한6 0도 침대요? 오, 나이스. 아, 잡았다. 또뭐이이고 나이스. 오! 오, 나이스. 허. 겠습니다 어, <웃음> <랑정상은> <랑정상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이. 어이, 오케이 안 좋은데 이게 <웃음> 마음대로 오케이 하기오케 오케이. 이거 이 비맨 매 아닙니까 <웃음> 아용걸로 끝내자 아. 참는다, 이씨, 다 왔는데 지금 아 용거리는 못 치겠는데요 아용기처 양기 좋고 오케이 않네 못 치고 싶네 <웃음> 양기 다른 곳에 묻어야겠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저> 팝파에요팝파이브요이저 <목소리> 보기에요 보기네 에이. 내가 더블이네 보기? 내가 네, 저 보기 너 팝포인데 너보 길었네. 오늘 우리 팝어려신을 하고 있어 저도 행들 팝포줄 알았어요 여기 통글이다 아좀 그만 좀와 오랜만에 선장네 <목소리> 왜? 같은 보인데 선생님 더블이가 없요 선생님 팝파이 알아요 아알았어 아, 알아 어, 선생님 믿고 너 가셔. 어. 아니 예 Done. Yes. 살았다 살았다 주먹기는 저 밑에 있네 저거 <웃음> 형수님도 <웃음> 공이 좀안다네요 저랑 비슷하게 자어치거 같다 어치는게고그 스윙이 못봤어 아, 뭐, 너는 엎어치... 엎어치다 어다 말하지 마라 덤빈다 이라 <웃음> 공한테 확 덤빈다 그냥 공이랑 싸우네 <웃음> 공한테 불만 있나 엎어다고 <웃음> 공한테 덤빈다고 백퀸이네요 <목소리> 저쪽에 사십실해서1 5구 회전 140 140? 내리백4 네. 그 예, 0오비5비에내리포함가140오비는 어, 얼마? 80 <이> 응, 80어오비네 맛있어 <이> <이> <목소리> <목소리> 와 나이스. 재실 <웃음> 쳤다. NO! 지금 계속 보기 플레이 주는 니 후반에. 정해아참 좀... 좀... 아, 비가 좀 오면 좋다니까. 지금. 시원하고. 아, 아 너무 덥다. 아, 지금 마른 잔데라서 너무 좋은데? 어 영도에 비하는 거 자체부터 행복이다 아, 진짜 너무, 너무 <웃음> 너무 아. 있다, 지금 잔아 너무 좋고 등 못할 필요 없다 지금 기뭐좀더순순하좋구만아꾹하고막 집중히 고 미치겠네 아 슬슬치라 근도 같이 아, 얼이거든 나기스 나이스! 나이스! 냥 돌아보고 스나 저쪽 보고 치라, 그냥. 나이어 오, 좋다. 회사님, <놀라> <해차이도 놀라> 저 팔, 빨간 데서요. 한원이 여기서 100, 150, 150, 150, 1 3 0 150, 150, 150, 150, 150, 1이0 그 집이 백이 0 똑꼬죠. 오케이. 뭐? No. 한번 더. 사리 <웃음> 먼저 안 쳐. <웃음> 오케이. 여 <웃음> 시청자들이 뭐라 합니댕이 네? 네 줍니다 이거는 <웃음> 자다 아니 오케이 주잖아 방금 아니 저, 저한테 안 주실거죠 이랬잖아 내 점수 플러스 1점은 누가 만든거다네 왜 이렇게 쳐봐야돼 완전, 완전, 많이 봤다. 아, 너무 많이 봤다. 왜저래못 담아먹어서 <웃음> 한 달입니까? 서진이가 먹어야지. 에서 달리다 저희는 같은 편이아까요라시가한 번만 걸릴 아니죠. 라시미있잖아요 가면 치 케린이 붙잡고 서 안에 파 그렇게 을 제가 정신없게 만들면 제가 숙박을 못 보거든요. 그때 이제, <웃음> <웃음> 제가 정신없게 만들겠습니다. 이네요 아. 일단, 핫3 일단, 백핑까지 1 2 5예요 아, 정핀까지 125. 아, 거. 아니, 거리는 그림 맞는데, 그안맞이다 <목소리> 습다 이거 어떻는데 하나 죽었어. 아, 어, 이거 수고하셨을 이거 처리야? 몰래간 처리해 줍니까? 아, 몰래 처리. 안 아까 포팅만 맞을 한, 한 번은 해 줘야지. 이다 잘래. 아, 나이스. 네 아, 네. 나이스 아, 한가복을. 아, 아 저삼라우 내려가서 묶자. 내려가서 다음 홀. 와 좋다. 쿠아아 오케이. 어? 어. <웃음> 아 어. 저좀 저 심하지 않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이가 노래. 야, 지역이 공룡 두개다 있네. 아, 그, 제가 썼던 거요 아, 그다 <웃음> 벙커? <웃음> 아니 뭐 둘이 뭐 뭔데 뭐 나란히 뭐 붙어 다니고. <웃음> <웃음> <웃음> <표현 좋다>. <웃음> <웃음> 왔다 갔다 다물 표현 좋다 왔다 갔다 다물 이리나 타고 거아 맞아요 좋네 시원하이 일단 70면 돼요 일단 고 <웃음>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간만 러어사 아, 아, 아, 아 바람이 보니까 말리네. 살이겠는데. 어 나있어 아 집들이 왔는데 행뭐 없습니까 행님 아 집들이 뭐신이 너무 <목소리> 다와 <목소리> 암살자 암살자 영동이 암살자 와 진짜 영동이 잡으려고 아니 <웃음> 어아호가야영덕이잡으려고별신나다 <웃음> 쓰네 진짜 니 <웃음> <웃음> 네, 말어 <웃음> 야, 잘었는데 알았어. 아이고, 헐렀다 설마 뒤로 오겠나? <웃음> 아! 이런 달 <갈> 수도 몰라. <웃음> 지혁이 지금 지혁이는 <지역이랑> 일곱 번째입니다. 버는 거에서 세번 친다. 지금 내한테 배워야겠다 나벙커를좀 <웃음> 치고 있어야겠다 아, 이래가 될는데벙커를 <웃음> 열고 내도더 치시게 0도아 길다 <웃음> 와 저랑 똑같아졌는데요 <웃음> 나이스 나이스 잘다잘다 지혜가 리버 <웃음> 네, 뭐 들고 있으라 할걸 네형 들고 와서 to the poor